박사님,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안드로이드를 박사님 집으로 데려간다니요. 아무래도 무리 같아요.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어때요? 아, 박사님의 기술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인간형으로 출시하는 첫안드로이드인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시스템에 오류가 나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에 선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이 안드로이드는 선보이기 위해 만든 게 아니야. 나를 위해 만든 거지. 왜? 네? 어쨌든 좀 괜찮아지면 돌아올게 염치 없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? 아이 저희야 월급만 꼬박꼬박 나온다면 상관없죠 대신 연락 은고또 잠수 타시면 안 돼요? 알았어 이제 가볼게 연구실을 잘 부탁해 가자 서연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죠? 별일이야 있겠어요. 박사님의 기술인데. 하, 그렇죠?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. 아 집이 좀 많이 더럽지? 잠깐 기다려줘. 금방 치울게. 괜찮습니다 박사님. 제가 하겠습니다. 음, 그럴래? 고마워. 스캔을 시작합니다. 깊은 수면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. 오늘 서연이 네 옷을 살 거야. 언제까지고 그 옷만 입고 지낼 순 없으니까. 근데 아직 세상에 안드로이드를 제대로 선보인 적이 없어서 서연이 네가 안드로이드인 걸 들이키게 되면 일이 꽤 피곤하게 될지도 몰라. 그러니까 밖에선 되도록이면 말을 줄이도록 해. 알았지? 그래, 안으로 들어가자. 어머어머 어머.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 여자분에게 어울리는 옷몇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머어머 어머. 어머 이뻐라 여자친구 어? 옷 사주러 오셨나봐요 아네뭐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얼굴이 존예시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면 돼 알았지? 그러고 보니 서연이한테 예쁜 돈한벌 제대로 사준 적이 없네 서연이는 요연아.. 그러고 있지 말고 이것 좀 입어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똑같은 옷 아니야 그냥 좀 비쌀 뿐이지 내 옷만 고르지 말고 네 옷도 좀 골라 무슨 일 있으십니까, 박사님? 응? 응? 아, 아, 아니야. 아 아무 문제 없어. 음... 예쁘네. 잘 어울려. 어머, 어머,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. 이거 딱 언니 거야, 언니 거. 여자친구분이 예쁘셔서 옷 사주실 맛 나겠어요. 그쵸? 많이 사줬어야 했는데. 네? 아, 아, 니에요 이걸로 할게요. 계산해주세요. 네? 옷도 샀으니 이제 슬슬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? 박사님 응? 감사합니다. 옷 소중히 입을게요. 서연이가 웃떤 모습이랑 분도덕이 하나 없이 똑같아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표정을 짓는 기능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? 박사님 혹시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? 아아 아, 아, 아니야. 아무 것도. 우순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.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여자친구 예쁘다 음...뭐 먹지? 세연아 뭐 먹을래? 박사님 저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같이 왔는데 뭐라도 하나 시켜야 될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 너 배터리가 없네? 괜찮습니다. 돌아가서 충전하면 돼요. 노란불인 거 보니까 적어도 2시간 안엔 돌아가야 될것 같아. 얼른 먹고 빨리 가자. 저기요? 저기 서연아, 잠깐 기다려줘. 금방 돌아올게. 네, 알겠습니다. 박사님. 소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,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냥 소연이랑 뒷모습이 닮은 여자였을 뿐인데 정신 나간 것처럼 쫓아가다니 잠깐 쫓아 나가? 아 안드로이드 박사님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박사님 비오는데 많이 추웠지?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